내 이름은, 잉지로, 대의령, 수면배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혈기를 묻지를, 우리 멤버들이, 저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얘들아, 빨리 와! 헤헤헤! 저돌 맹 미호야, 너는, 이름이 뭐더라? 아, 뭐더라? 미호라니 그런 약해빠진 이름 같은 거 쓰지 않는다 <웃음> 아예이이내 이, 대시 이름 뭐더라? 이노스케 이노스케구나 그럼 단노스케네 단노스케 단노스케 <웃음> 저돌맹진 저돌맹진 저돌맹진 <웃음> 아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어? 제니치는 누구야 제니츠? 어 누구야 저건 호노오노크큐 이치노카타 시어노이 <웃음> 놀랐아야야 <놀라. 웃음> 야. 귀신 본줄 알았다 야. 어. 어 이거는 이 옷은 렌고쿠? 쿠렌 우마이. 우마이. 우마이. 아. 마이 렌고쿠다. 우마이. 네, 그리고 누구 누구 누구 온데 또? 누구? 오. 강계 형. 제일 형. 있어. 어 <웃음> <웃음> 진짜 이게 댕댕이가 눈을 갖고 있는 게딱 똑같은데? 싱크로 100% 오, <웃음> 어, 얘 잠들었다, 세진다, 세진다, 아, 세진다, 세진다, 세진다 어? 잠들었다, 세진다 어? 보여주나? 세진다, 보여주나? 유격 병력이 썸! 오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얘 아, 애들아 무슨 일이야? 뭔일 있었어? 야 오늘 어 우리 귀멸의 칼날 노이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모인 거야. 일단 우리 좀 간단하게 스줄좀 보여줄까? 나제 2형 물방아도 있다고? 보여? 오 구비춤 오, 남은 어 퀄리티가 어 좋습니다, 어이 모드. 음, 내려찍기. 오, 그리고 이게, 제니치가 제일 좋던데, 퀄리티가. 봐봐. 딱잡아갖고 병력이 썸! 와, 진짜 멋있어. 자, 어쨌든, 네. 우리가 이 모드를 깔고, 오늘 뭘볼 거냐면, 퀄리티가 정말 100%거든? 귀메네칼레드 모드가. 음. 그래서, 만화에서 나오는 그 전투 알지? 음. 그 전투를, 이 모드로 한번볼 거야 혈기도 다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재밌을 거라고 너, 너무 재밌겠다 <웃음> <웃음> 흥분되는 분난 강한 녀석이죠 <웃음> <웃음> 이긴다! 무찌른다! 이긴다! <웃음> <웃음> 무찌른다! 우마이우마이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쨌든 오늘 볼 1라운드는 귀살대! 어, 귀살대 시험을 보잖아 거기서 송혈기랑 응. 사비토랑 그 탄지로랑 싸운단 말이야? 이 후멸기! 알지? 이 목이, 목이 엄청 단단했던 내가 사비토 죽였잖아 음, 그래서 한번 이 모드에서도 사비토가 정말 질지 또 싸워보도록 할게 사비토 화이팅! 사비토 화이팅! 어? 나싸다 사비토 화이팅! 오! 화이팅! 사비토도 무려 없 무려 없으는구나! 아 맞다! 얘가 그 제자잖아 꿈같은 제자 와 너무 우와. 멋있어 잘 싸우는데? 이거 휴원이는 어, 이거? 이기겠는데? 이기겠는데? 애니는 가짜였던 건가? 우와! 우와! 타고 <웃음> 올라가면서 봐 이길 수 있었어 겁날만 무뎌지지 않았으면 그렇지 우와! 우와! 뭐요 우와! 뭐야! 아, 우와! 사비토가 이기는데? <웃음> 자 다음 싸움 다음 싸움은 그 소녀기랑 탄지로랑 싸우잖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이번에는 내가 어... 직접 탄지로가 되어서 소녀기를 무찔러 볼게 <웃음> 이게 어 컨트롤이 좀 다를 수도 있다, 그 대신 <웃음> 알지? 잉지로라서 네, 알지. 잉지로 자 잉지로는 지지 않는다 간다! 잉지로 화이팅! 자 잉지로. 응! 잉지로 간다! 잉지로 조심해 어 이거 약간 난이도를 올려야겠네 별로 안 아파 이긴다 얘들아! 오. 오. 얘들아 미안해! <웃음> 잉지로는 <웃음> 안될것같아 그냥 잉지로 할수 있어 으 으쩌 잉지로 <웃음> 제 2라운드는 기대도 좋습니다 바로 그 거미가족 알지 얘들아 좀 나, 알지 좀 응. 나아, 네? 근데 나아줄래? 근데 나와줄래? 매테즈라? 탕로가 처음으로 히노카미 카구라를 쓴 곳이잖아 그치 2라운드 멧돼지라 그러지? 난이노스캔데 그, 하연5의 루이와, 그, 탄지로와 그, 제니치가 싸웠던 그 거미가족인데, 그 맵이 똑같이 구현돼 있어, 얘들아. 따라와. A few minutes later. 아마 이 집일 거야, 아마. 아마 이 집인데, 음. 왔다, 왔다. 여기 말고, 일단은, 제니치와 그 거미가족 중에 그, 누구랑 싸더라 형이랑 싸우는, 싸우는 장면이 있어. 음 맞아. 알 거야, 모두. 음, 명장면이라서. 준비했어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가 아마 이렇게 생긴 애랑 싸웠을 거야 이렇게 얘가 루이 형일 거야 알지? 알 거야 다 기억날 거야 명장면이라서 알지 자 이번에는 제니치가 이 친구랑 싸운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댕이치가 있기 때문에 댕이치가 서바이브 모드로 한번 직접 잡아보겠습니다 루이 형을 별거 없지. 바로 비살간다 지면속 병력 있어. 아! <웃음> 잘 맞춰봐. 뭐 그럼, 좀, 좀 걸렸어 얘들아. 소리 되는 거야? 와, 아니야. <웃음> 병력이 쏘면 <있어>, 간다. <웃음> 아! 못 맞추는데?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 올라가는 건 반칙이라고. <웃음> 내려와 내려와. <웃음> 아! <웃음> 아, 예, 뭐... 눈을 뜨고 있어서 약하구만. 아, 뭐야, 너, 너안 자고 있었지? 자, 그러면 진짜 제니치를 뽑아볼게요. 진짜 제니치를 이길걸? 제니치 가라. 제니치가 왔어, 왔어. 제니치 제치, 보여줘. 오! 우와, 맞지? 뭐야, 대각선으로 올라가는데? 보여줘. 오, 뭐 아예 뭐... 뭐못 맞추는데? 아, 지금 <웃음> 눈 뜨고 있어서 그런가? 쎈긴 어? 쎈데 맞추질 못하는구만 야얘 바보야 이거 평생 이렇게 싸우나봐 댕댕이가 보여줘! 오 댕댕이가 잡았다 오. <웃음> 오, 역시 댕이츄와 댕이츄 댕이츄 멍청한 년사. 자그 다음에 거미가족 중에 진짜 하연 하연5 루이 와 루이. 아 루이, 루이 좋아. 루이 좋아. 루이 나는 루이 형이야. 루이, 루이, 어, 루이. 아, 루이, 루이 굉장히 슬 슬픈 사연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잡아 먹기 때문에 나쁜 애죠. 자, 그냥 루이랑 탄지로랑 한번 진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탄지로 가자. 와. 탄지로 보여 줘. 나 싸운다. 어! 싸운다, 싸운다. 씻. 우와! 우와 뿜. 우와! 우와! 할수 어? 있어 탄지로. 탄지로. 보여줘. 근데 저걸 맞으면 와, 저거 진짜 완전 어? 딴딴한 거미 줄이거든 오? 안돼. 고너스케 죽었다. 오, 얘들아 구석에 몰아서 때리고 있어. 오. 오! 먼저 바둑접다는 막상... 건가? 진짜 막상 먹었는데 근데 이거? 와 멋있어. 우와. 마치 진짜 애니의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와 구석에 몰아서 거미줄 피하고. 오, 역시 주인공인가? 치열해, 치열해. 치열합니다. 한지로 이겨라. 우와, 오, 오, 우와, 오, 오, 우와. <웃음> 진짜 멋있어. 와, 근데 이 싸움 끝나, 끝나진 않는데? 그렇구나.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우 와, 야 구독에 몰아가지고 그냥. 오, 오 내려찍기. 와 어? 하지만 그때는 이제 네지코의 도움이 있었죠. 애니에는 그죠? 다가오지 마! <웃음> 다가오지 마! 뭐야? 드레스함의 휘말린. <웃음> 내 동생이야. 맛있겠다. <웃음> <웃음> <웃음> 고기 됐다. 멧돼지 <몇 대씩> 고기 됐다. <웃음> 하지만 탄지로가 졌지만 잉 잉지로가 온다면? 뭐? 어? <웃음> 잉지로의 컨트롤이라면 루이 정도야. 컷? 3초 컷? 1초 컷? 아, 아. 아! <웃음> <웃음> 역시 너무쎄 하연5 파이브. 하영5 하연 닫구만 자 이거는 눈물 없이 못 보는 그,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설마 눈물을 훔쳐야 될지도 몰라요 우마이! 설마! 우마이! 렌코쿠와 항현3의 아카자의 싸움 랭고쿠 얼굴 볼까요? 랭고쿠! 야, 랭고쿠! 랭고쿠. 자, 이제, 아카자와 랭고쿠의 싸움. 이 마크에서 벌어진다. 눈물 없이 못 보는 싸움. 간다! 랭고쿠! 꼭 이겨야 돼! 넌 뭔가 봐. 오! <웃음> 오, 오, 오 우와! 나치. 벌써부터, 우와! 박력 봐, 벌써부터. 달라, 달라. 어떻게 주? 우와! <웃음> 역시 주는 좀 다른 건가? 이야, 멋있다. 하지만 이거, 이거, 만화와는 다르게 이길 수도 있어요? 마크에서 왜? 모르는 일이야! 변수가 있기 때문이지. 그 만화에서도 오. 나지 않았으면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오? 오? 으악! 하지만 안 되는 건가? 상현 쓰리한테는 오? 날라갔어 바깥쪽으로 에이. 우와! 우와! 무 <웃음> 뭐? 바깥까지 나가서 싸우는데? 소름! 너무 치열하잖아 오 어디서 싸우는거야 얘네? 너네들 뭐 보이긴 하니? 그냥 싸우고 있어요 얘들아 <웃음> 안보여 부셔 오? 어? 랭코쿤은 살아있는데 아카자가 없어진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있어 어? 지금 서로 못보고 있어 그걸못 보고 있어. 뚫는다면 아. 싸우겠지. 간다. 와! 랭코쿠완돼해랭코쿠 아. 아. 이거 완전 애니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자, 아까 네가 꼭 이겨줘. 요코쿠 너만 믿고 있다고. 간다. 간다. 간다. 가. 나 진짜 간다. 빨리 가. 나 진짜 간다. 아니 기사할 때가 이렇게 말이 많아. 가. 오, 목을 배란 말이야. 오, 시라도이, 시라도이, 시라도이.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아니 주먹 한 방에 날라가 버렸잖아. 여러분들 리아는 말못 합니다. 왜냐면은이 대나무가 물, 응? 물고 있기 때문에. <웃음> 오야 진짜 오. 손바닥 봐 손바닥 퀄리티. 기차가 된 거야 지금 엠무가 화나서? 응, 맞아요. 아막 기차 자체가 된 기차. 바키와 우지 싸움 가보죠. 어 오빠 불렀어 오빠. 애니 와 똑같아요. 오까 왔다 오빠. 어, 어. 머리 잘려 가지고 울어 울면서 오빠, 아 폭스 해 줘. 바런 소리어서 막. 음.